이게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은 생각보다 살찐 음식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다가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 내가 식사할 때에 먹는 음식만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드시는 음식들은 먹었다는 생각들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도 아침에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홍삼 제품을 올려주세요. 근데 그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다, 다시 다 찾아 봅니다. 그냥, 어, 이 정도는 뭐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를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찾아보고 그 제품이 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칼로리가 얼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어, 뭐 드셔도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홍삼 제품이 시판되는 제품들은 대체로 당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홍삼만 들어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그러니까 향을, 향을 넣기, 넣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칼로리에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칼로리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반영이 되는 것들은 공복에 드시면 이건 음식 드시는 걸로 간주를 하시라 그게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어,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아침에 공복부터 자기는 그걸 먹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내 살이 안 빠지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다이어트 뭐야 손 흔들기 거왜 안돼? 음. 네. 다이어트 최악의 간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간에는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면서, 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댓글에 나오는 것들을 했다면 오늘은 소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로 다이어트 간식. 네. <웃음> 뻥튀기 좋아하십니까? 뻥튀기? 네. 아니면. 저의, 저의 오늘 아이디어를 어, 떠올리게 만들었던 누룽지 예. 자 햇살 햇살 누룽지라는 누룽지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조심하시라고 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이 얘입니다 얘. 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고구마 말린 거 네. 고구마 말린 거, 과일 말린 거 이런 것들 드실 때 대단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말린 음식이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뭐 제품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 차이들은 있겠지만은 어 고구마 말린 것 같은 경우에는 100g당 칼로리로 보면 어 다들 걱정하시는 네 백미 백미보다도 칼로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진짜 생각없이 먹다 보면은 생각보다 살찌는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들 땅콩, 네 땅콩도 준비를 했고요. 어 어제 이제 저희 저희 저녁에 정보로 갔다가 어, 제가 좋아하는 또 간식류들을 잔뜩 사다가 보니까 네 이게 웬 일이니 자 이건 꺼놓고 어. 네 제가 좋아하는 간식류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초콜렛, 초콜렛, 네이 초콜렛 도 어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어좀 많이 샀습니다. 그니까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갔다가 신나게 먹고 있던 음, 코코넛칩, 네 코코넛칩. 그리고 아, 요새 며칠간 또 당이 떨어졌는지 사탕이 사실은 원래는 이거 사려고 갔었던 거예요. 사탕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탕 사러 갔다가 초콜릿까지 사왔는데. 네, 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콜릿 너무 좋죠. 네, 이 우리가 간식이라고 하면, 어, 네, 단 것, 단 것, 그다음에 씹어먹는 것, 어, 식감, 그런 식감들이 참 중요합니다. 빼빼로가 어떤가요? 빼빼로도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르죠. 빼빼로가 빼빼 아, 그, 지, 저기... 학원 하시니까 아마 아이들이 빼빼로 많이 챙겨주셨나봐요 네, 빼빼로가 어, 어떨까요 어, 빼빼로도 먹고 살 빠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악의 간식 이야기를 하면서 어, 간식 이런 간식들은 조심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간식을 살 빠지게 먹는 것까지 가야지 또 우리 빠져라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먹방을 하고 싶었어. <웃음> 배가 안 고픈데? 이거 먹으면 지금 나한 끼인데? 네, 맛별로 가득 많이 있습니까? 예. 자, 간식의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 배가 안 고픈 상황에서 먹는 것들, 그 다음에 간식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사실 대단히 높잖아요. 그 칼로리 때문에들 걱정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걱정을 하면서 안 먹진 않아요. 걱정을 하면서 내 입에는 다 들어와요. 어, 그러면서 살찌는 걸또 걱정하고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식이 지금, 지금은 간식 안 드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받아둔 빼빼로를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건 지금은 먹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게 이제 먹기 시작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계속 먹게 됩니다. 이 간식은 습관성의 문제가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요런 요런 여러 가지들 요소가 겹치면서 어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간그니까 간식은 다안 좋은데 그나마 더안 좋은 최악의 간식 뭔지 잘 들어 주십시오 네자 어서 오십시오 아메리카노랑 같이요 어 아메리카노랑 같이 티타임 할때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될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히 안됩니다 <웃음> 티타임 때 드시면 안되죠 네, 어, 그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밥을 먹지 마세요 자, 어, 우리가 그 음식의 칼로리를 조금 더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음식의 칼로리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그람수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100g 단위 그 다음에 100ml 단위 어,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칼로리를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건조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마르면 마를수록 칼로리는 점점 점점 높아집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많이 건조되어 있다? 바짝 말랐다? 이러면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최악의 음식은 말린 것들입니다. 자, 요거 하나 머리에 딱 집어넣고 계세요. 칼로리가 높은 것을 피하려면 말린 걸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음식을 마르면 마를수록 칼로리가 높아진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예를 들면 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 음 같은 누룽지가 있잖아요 자 누룽지 네 자, 누룽지 누룽지 네이 누룽지가 어, 이 누룽지 자체로는 열량이 3 6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0 정도가 되는데 이 누룽지를 우리가 누룽지 탕으로 해서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누룽지에 물만 부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100g의 칼로리가 66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수분량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칼로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룽지는 66 누룽지 말린 것을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고 있으면은 얘는 370자 고구마도 비슷해요 고구마도 그냥 고구마 생것은 10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찌면 93이 됩니다 93kcal 정도가 되는데 이 고구마 말랭이 아, 뜯어, 뜯어서 해야겠다 갑자기 먹방인줄 네. 전 오늘 이거 먹고 전 오늘 이거 먹고 살이 찌겠습니다. <웃음> 네, 맛있죠? 네. 이 고구마 말린 거는 음, 칼로리가 2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맛있네. 네. 그러니까 생것은 생것보다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말리면 칼로리가 두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음. 야, 입이. 이비... 음. 어우, 달다. 네, 씹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어, 다이어트 할때 최악의 음식은 말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말린 음식들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누룽지가 될건 그다음에 뭐 뭐죠? 건어물, 땅콩. 네, 오징어. 오징어, 진미채 오징어, 뭐 쥐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 안될것 같은데 그 심지어 다이어트 음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뻥튀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뻥튀기도 칼로리는 생각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어트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간식, 간식으로 뻥튀기가 그나마 나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네. 아, 이거 오늘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나? <웃음> 예상, 제 예상하고 좀 다른데요. <웃음> 네 음. 초콜릿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초콜릿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함량이 같은 것들에 다른 회사들 거. 그다음에, 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그 밀크 초콜릿인데 또 다른 회사들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에 중요한 게 사실은 칼로리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이 어떻게 되느냐 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가 어, 내가 쓰는 칼로리하고 먹는 칼로리를 비교를 해서 칼로리 양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은 살이 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는 칼로리 쪽이 많으면 은 살이 빠진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다이어트의 이론입니다 어,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가능하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 낮은 것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카카오의 함량이 다른, 네, 카카오의 함량이 다른 어, 초콜릿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초콜릿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댓글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네, 하나는 32%짜리. 보통 밀크 초콜릿이라고 하면은 30%대 정도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은 이제 70% 이상인가? 뭐 그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두 가지는 다크 초콜릿 계열인데 이 중에서 72%, 70%짜리 카카오 함량이 있는 것과 92% 카카오 함량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드실까? 지금 이제 답글 주신 분은 이거를 선택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92%짜리. 써서 못 먹는 거. 그래도 살 빼겠다면서 굳이 먹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어, 칼로리가, 재밌는 게요. 이제 음식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예, 그래. 92%로 못 먹을 음식이니까 그나마 70%로 선택하시겠다. 좋은 작전입니다. 어, 여기 뒤에 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100 영양 정보 표시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초점이 잘안 맞네. 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 100g당 칼로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함량 탄수화물 중에서도 그당분의 함량이 얼마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지방하고 포화지방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요게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 이거 보니까 상상하고 굉장히 달라요 네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하 32%짜리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어, 칼로리가 55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2%짜리, 72% 아 70%짜리 이초콜렛은 칼로리가 56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짜리 정말 어, 건강에는 좋을 거, 맛은 정말 써서 못 먹는데 건강에는 참 좋을 것 같은 이초콜렛은 카카오 어, 저기 칼로리가 594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시 봐봐요. 32%짜리는 550그 다음에 70%짜리는 560 정도 92%짜리는 590이에요. 자,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는 초콜릿을 먹겠다라고 하면 은 어떤 초콜릿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맛은 카카오 함량이 낮아질수록 달달하니 맛있고요 카카오 함량이 많아질수록 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 맛이 없어서 적게 먹을 것 같으면 맛이 없어서 적게 먹는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딴걸 또 찾습니다 다른 사고를 또 칩니다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니었어요 어, 다이어트 할 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얘가 다이어트 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상상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 다른 거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나오는 내용을 보고 어 저를 저런게 사실은 팩트야? 뭐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그 제가 이제 이거를 남긴 게네 어서 오십시오. 어? 어? 오네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은 아마 어 제가 기억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쵸 이상하죠 카카오 함량이 낮은 게 칼로리가 낮아요 자 이거는 이제 같은 카카오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브랜드가 다른 것들인데요 지금 이쪽 거는 594라고 나오고요 이쪽 거는 574라고 나옵니다 이 그러니까 어, 같은 카카오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브랜드에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카카, 어, 칼로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밀크 초콜릿도마찬가지더라고요이 브랜드 하고 네그 다음에 리터 네 브랜드 여기에서도 어, 이쪽 거는 거는 550의 칼로리 구요 이쪽은 535kcal 라고 해서 이쪽이 칼로리가 낮습니다 둘다 똑같이 100g 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g 써 있나? 안써 있나? 100g 써 있나? 안써 있나요? 네. 아, 얘는 100g 써 있군요. 음. 100g 단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얘 앞을만 보지 말고 어, 네, 좋아요. 운전하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십시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뒤쪽에 있는 칼로리까지도 같이 보십시오 물론 칼로리에 집착을 하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칼로리를 함께 보시면서 아 이거보단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구나 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초콜릿 이야기는 이걸로 아, 초콜릿은 이따가 먹는 팁을 제가 하나 더 드리는 차원에서 어,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뽑다가 깜짝 놀랐어요 코코넛칩이요. 동남아 가서, 그, 저기 뭐지? 코코넛 이거 저기 까가지고 물만 마시면 뭐 시원하다 맛있고, 이제 해가지고 먹잖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 얘가 이제 맥주 안주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정말 이게 오도독오도독하니, 어 씹어먹기 좋은데, 이 코코넛칩이 칼로리가 600이에요. 100g당 칼로리가 600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어 제가 확인했던 그 음식들 중에서 최고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애가 마요네즈였거든요 마요네즈가 약한700 정도 버터가 한670뭐 물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마요네즈가 정말 음, 최악이야 음. 근데 이 코코넛칩은 마요네즈급, 버터급 그러면은 얘는 거의 그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은 진짜 생각 없이 먹다가 보면요. 살 진짜 많이 찌는 음식이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사탕. 사탕이, 어, 칼로리가 얘가 100g당 400 정도 돼서 초콜렛보다는 오히려 낮습니다. 낮아요. 초콜렛보다는 사탕이 낫다. 타도 코코넛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음식을 디스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최악의 간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제주도에서 오신 혜야씨 반갑습니다. 아, 네 제주도에서 이제 어,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오시는 분도 계셨고 물론 한국에 오셨댔지만 어, 전국 각지에서 네,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네. 자 오늘은 다이어트 최악의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 누룽, 누룽지였습니다 누룽지 네그 다음에 뻥튀기 어, 네 그리고 음네 이거 고구마 말린 거 음, 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음네 어서 오십시오 음. 자그 다이어트 할 때에 간식으로 드실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요. 수분 함량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수분 함량 아 간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아 아니에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어 굳이 간식을 먹겠다라고 하면 수분 함량이 높은 간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수분 함량이 낮은 이런 간식은 잘못 먹다가 큰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어 이런 간식의 문제가 아 이게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네요. 네 고구마 말린 겁니다 음. 자 <웃음> 고구마 클라 죠 먹다 보니까 계속 먹고 있어 자 누룽지 뻥튀기 음. 이런 간식류의 문제가 어 그냥 계속 먹습니다 아 지금 제가 고구마 말랭이를 계속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간식들이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누룽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누룽지가 이 정도 누룽지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뭐뭐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 수준인가요? 적당하다? 음. 아니면은 그 간식으로 이거 먹다 보면은 네다 먹을 수 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건데요 얘가 무게가 450이에요 그러니까 450g 아까 전에 칼로리가 약 368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450g 이면요 이한 봉지는 하루에 한끼 식사를 넘어섭니다. 네, 배에 들어가서 많이 불겠죠. 그러니까 얘 하나가 얘 하나가 여러분들 한끼 식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니한끼 식사가 아니고 하루 식사치를 넘어서요. 근데 이걸 간식으로 먹고 있다니까? 식사는 식사대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간식으로 또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간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식의 문제는 안 먹어도 되는 걸 굳이 먹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죠. 어, 그래서 간식 아, 아 여기 적혀있어요 와 세상에 얘, 얘가 얘가 7에서 8인분이랍니다 네 이거 절반이 그러면 우리의 하루치 식사라는 거네요 아까 제주도에서 오신 혜아씨 이야기 했어요 생각없이 먹다가 어 뭐야 이렇게 했던 그 홍삼 이야기가 <웃음> 네 홍삼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기 있습니다 네 우리 실명 까면 안되는데 그죠 음. 아, 200, 200끼라 그래. 음. 네, 내 사랑 누룽지. 예, 그래요. 네, 뭐 맛있는 거는 늘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양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뻥튀기도 사실 이거 먹다 보면 한 자리 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 먹지 않을까요? 음, 음. 아니, 그런 일 저도 많이 있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음. 자, 반갑습니다. 예, 오, 오늘 이제 어, <웃음>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네, 뜯질 말아야 돼. 자 여러분 오늘은 인터 아 저기 인스타 라방으로 다이어트 최악의 간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누룽지인데 너무 맛 맛있, 너무 맛있어요. 네. 자 다이어트 할 때에 간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사실 안 되죠. 어, 하지만 굳이 간식을 먹겠다. 우리가 간식까지 끊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거면 다이어트를 끊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번지 다이어트는 아시죠? 음. 간식도 먹어가면서 하자 음, 근데 하지만 간식을 먹을 때에 어, 가능하면 수분이 촉촉하게 있는 간식을 드세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들이 오히려 어, 간식류로 더 괜찮습니다 과일이 당분이 많고 칼로리가 높고 해서 문제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포만감도 크고요 그리고 칼로리는 낮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들은 먹는 동안에는 포만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게 돼요 계속 먹다가 보면 배에 들어가서 물 들어가고 거기서 불어가지고 배가 막 그득한데 뭔음 왠지 밥은 또 먹어야 될것 같잖아요 이러면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선택할 때는 마른 간식보다는 어, 수분이 촉촉하게 있는 간식류를 선택을 하시라 그 다음에 굳이 맛있게 먹겠다면서 말려 먹잖아요 과일도 말린 거그 다음에 고구마 말린 거 고구마 말린 거 고구마 말 네, 어 과일 말린 거 고구마 말린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살찌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네. 자, 봅시다. 어, 누룽지를 밥 대신 물에 끓여서 먹으면 당연히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또 하나 이제 다이어트 팁들.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 이건 정말 이제 그 번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죠. 어, 우리는 간식을 밥으로 먹습니다. 네, 간식을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룽지가 있어. 그러면은, 사과 먹으면서 라망시청. 좋아요. <웃음> 네. 지금 벌써 이제 식사 두, 두 번째 하겠네. 어, 그, 이런 간식류를 식사로 하시라. 대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룽지를 그 자체로 먹는 게 아니라, 풀어서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빼빼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 빼빼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난 빼빼로로 오늘 저녁 식사를 해보겠어 점심 식사를 하겠어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지만 보봐요 이런 이런 저항감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식을 밥으로 먹다니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간식을 밥으로 못 먹어서 살이 찌니까 코 봐요 그러니까 간식을 먹어서 살이 찔까요 간식을 밥 만큼 많이 먹었서찔까요밥 후식이 간식 이잖아요 그래서 간식 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를 던져 버리세요 음. 이제 이번 생에 간식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 식사하면서 이건 간식이 아니고 이건 밥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에요 네. 우린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 빼빼로를 드시더라도 한끼 식사다 그럼 빼빼로 몇개 먹어야 되죠? 한 5개 좀 먹어요. 한 통이 아니고 한 대여섯 통을 먹는 거예요. 식사로. 그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거를 밥 먹고 또 먹고 하는 방식을 우리 좀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간식 먹는 방법은 어쨌든 이게 간식이 아니고 식사라는 관점으로 반드시 접근을 하실 것. 네, 슬프지만 살찌는 게더 슬프죠. 그렇게 하고 살이 안 찌는 몸이 되길 바라지만 그런 몸은 이번 생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음, 어, 꿈과 희망은 깨야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차라리 어, 슬프지만 살이 안 찌면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난다 싫어. 어, 살 찌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스트레스 받아 악순환이에요. 결국은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에서 뭘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야지만 그 악순환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뭘 선택해서 뽑아낼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려고 했던 게이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네 제가 그 다이어트 꿀팁으로 지금 10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어, 요거는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어, 우리가 그 초콜릿을 다이어트 할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가 기본이에요 그죠? 네 칼로리가 높고 그 다음에 간식이고 영양가는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만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최악의 어, 간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초콜릿 케 이런 것들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조건에서는 초콜릿을 먹어야 됩니다 어, 이 특정 조건이 뭐냐 면 최소한 5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 빼빼로 많이 받으신 분 네, 학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하시다가 보면 밥못 먹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밥못 먹고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면서 나 식사해야지 그러면 엄청난 공복감을 느끼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눈 앞에 있는 음식들을 다 쓸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고 살이 찌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셔서 체중이 되게 많이 느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체중을 줄이셨잖아요 그 줄이셨을 때는 에그 악순환에서 벗어나 계신 거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내가 살이 쪘을 때에 그 살이 찌던 때에 그 이미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초콜릿 어, 뭐 빼빼로 이렇게 먹으면 그게 간식이지 식사 후에 먹는 후식이지 이걸 어떻게 식사로 먹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아직까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지 요요가 없어요 그니까 지금 원하는 삶을 뭘 선택할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줄인 거를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가 되도록 정신 승리를 하십시오 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슬퍼서 나는 어떻게든 간에 티타임의 아메리카노와 빼빼로를 먹어야겠어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잔인한가요? 네, 어,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자, 이 초콜릿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처럼 이제 특정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학원을 하고 계십니다. 어, 공, 그, 이제 일이 되게 많을 때에는 정말 뭐 하루에 8시간 뭐 정말 쉬지 않고 강의를 하면서 공복, 중간에 정말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은 하 쉬는 시간 애들 질문하고 학부모들 전화하고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물 마실 시간 조차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즘 이제 학원이 밤 10시에 끝나잖아요 밤 10시가 되면 엄청난 공복감이 밀려올 거예요 눈 앞에 있는 거다 쓸어 먹을 수 있어 자 그때에 식사를 하셔야 되면 되잖아요 아니, 밥은 먹고 살아야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어 그때 초콜릿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밀크 초콜릿 있죠 이게 100g 짜리거든요 요거 하나가 100g 짜리예요 이거를 자 나눠 네. 나눴어. 자 그리고 어, 이 초콜릿 중에서 뜯어서 보여줄까요? 네, 내가 먹을지도 몰라.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살이 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서 어, 네자 어디 봅시다. 네 이렇게 초콜릿이 아유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되면 얼마죠? 25g이죠? 이 25g의 초콜릿을 드십시오 어, 지금 조건, 조건을 조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복시간이 대체로 5시간 이상 지나면서 굉장히 허기진 상황에서 식사를 하게 돼야 되는 상황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당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음. 라고 일을 할때 그럴 때이 초콜릿을 먹는 겁니다 초콜릿을 얼마만큼? 조금도 아니고 아 이거 먹, 먹방하시는 분들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먹으면서 말을 하지? <웃음> 네, 네. 먹방을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자. 초콜릿을 100g짜리를 가나 초콜릿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100g짜리에서 25g을 드시고 물 300cc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컵들 같은 게 있으면 지금 컵이 없네 음. 물을 300cc를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30분을 기다리세요 30분 30분 30분 네, 30분을 기다린 후에 식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폭식을 안 합니다. 자, 지금 초콜릿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초콜렛도 그렇고, 사탕도 그렇고요. 약한 25g 정도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 폭식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렇게 하시란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이 최소한 5시간 이상 지나서나 당 떨어져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초콜릿을 25g, 그다음에 물을 300cc를 먼저 드시고 30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시면 정상 식사가 가능합니다. 제이 방법을 어, 알려드리면서 많은 분들, 그니까 지금 공복 시간이 길어서 어, 폭식으로 가는, 그니까 뒤늦은 시간에 폭식으로 가는 분들한테 이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실제로 효과가 되게 괜찮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믿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사기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폭식으로 내가 2인분을 먹을 거야 그렇게 했던 분이 이렇게 어, 드시고 난 다음에 1인분을 먹을 수 있잖아요 1인분까지 그냥 정상식사가 가능해 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다이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한끼 식사를 하면 밥이랑 반찬이랑 이런 것들 포함이 되면은 500kcal 600kcal 정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2인분을 먹겠다가 되면은 아 라면으로 쳐 봅시다 라면 하나가 500kcal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 나는 2인분은 당연히 먹었있죠 비빔면 2개 네 그렇게 두개를 먹을 수 있는 먹게 되는 그렇게 될 때에 1000kcal를 먹는 거예요 영양분하고 이런 것들 다 말고 음. 근데 아까 전에 이초콜릿이한500 킬로칼로리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초콜렛 25g 이라고 하면 보자 얼마지 4분의 1 계산해 봐어한130 140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 나와요 한140 킬로칼로리 정도가 나오고 라면이 500이면은 좋아 영,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넉넉하게 잡아서 650 킬로 칼로리를 섭취를 하게 될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렛 먹고 라면 한개를 먹으면 650 그다음에 이런 거먹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어서 안 먹고 내가 그 힘든 상황에서 먹고 싶은 걸다 먹어야지라고 하면 은 라면은 두개 그러면 천 킬로 칼로리 자 어떤 쪽이 다이어트가 될것 같아요? 초콜렛 먹고 라면 한개 먹는 거 하고 어이 상황에서 초콜렛 안 먹고 사고를 치는 거 하고 둘 중에서 뭐가 다이어트 쪽으로 할까요? 그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라면 한개 먹는다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못먹못 못 먹잖아요. 아못 먹는 거다 알아요. 못 하시잖아. 알아. 음. 그러면 초콜릿을 먹고 정상 식사를 그니까 정상적인 자기의 1인분 식사를 하는 쪽이 다이어트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음식이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에 들어갑니다. 네. 완전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먹으러 왔었어요. 음. 먹방 하시는 분들 고생한다. 이게 먹으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렵네요. 자, 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음,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이어트 하실 때에 간식 때문에 고민들 참 많이 하고요. 이 간식을 어떻게 끊을 거냐.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에 제가 간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주식을 많이 먹어서 살찌는 분들은 본인이 진짜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근데, 간식을 쉬지 않고 먹어서 40kcal 였서 거봐. 큰일 난다니까. 간식을, 어, 정말 쉬지 않고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많이 먹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자기는 왜안 먹는데 살이 찌죠? 라고 하시는 분들 을 보면요. 간식류, 음료 종류를 대단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엄청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어, 정말 찔끔찔끔 해서 먹는 를 계속 먹어요. 그런 분들은 왜 저는 안 먹는데 이렇게 살이 찌죠? 제 체질이 더러운가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 섭취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식을 금지를 하는 방법을 쓰면 살은 잘 빠지지만 어, 다시 간식을 먹게 되면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간식도 우리 요령 있게 먹자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요령을 만들어 낼 거냐인데 그나마 간식을 선택을 하실 때에 수분이 충분한 수분이 많은 간식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때 최악의 간식은 말린 애들이에요. 말린 애들. 과일이 그렇든, 이런 뻥튀기, 네. 네, 뻥튀기, 누룽지 이런 것들처럼, 아니면 이제 땅콩 같은 경우에도, 볶은 땅콩 이런 것들은, 생땅콩은 안 먹나? 네. 어, 이런 그, 말린 음식들이 칼로리가 대단히 많이 높기 때문에, 간식을 드실 때에는 이런 간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거를 피해한 후에, 간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인데 자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가 더 어, 말씀을 드리면 간식 먹을 때에 얘는 식사다 라는 인식으로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장담할게요 살 빠집니다 네, 완전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빠지는 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음. 자그 다음에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어, 겁내지 말고 드시라 네. 아몬드 안 돼요. 다, 다 똑같아. 아니까안 그러니까 된다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네, 아몬드나 땅콩이나 뭐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문제가 되고 아 견과류의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우리가 그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아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하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견과류는 건강하니까 라고 해서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드시고 살이 찌어요. 네, 살찌시면 돼요. 어, 어, 잔인해. 자, 어, 견과류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판되는 제품들 중에서 하루 견과라고 나오는, 그니까 러 아예 하루 견과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루에 필요한 견과류가 약한 20g 정도입니다. 한 줌, 한 줌,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를 드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루에 한 줌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가능하면, 네. 자, 여기, 아까 지금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네. 잘 보이시나요? 내가 안 보인다. 어, 카카오 함량이 다른 이런 초콜릿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카카오 함량이 다른 초콜릿 중에서 보통 제가 초콜릿을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이런 걸 먹단 말이에요 네, 92%짜리 하지만 아까 칼로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은이셋 중에 카카오 함량이 다른 이셋 중에 칼로리가 가장 낮은 건 사실 얘였어요 32%짜리 그러니까 밀크 초콜릿 쪽이 어, 칼로리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콜릿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기왕이면 단 것으로 드십시오 쓴것 말고 네쓴맛네네네더 쓴마... 네. 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자 밀크 초콜릿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복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100g짜리 초콜릿인데 이 100g 초콜릿의 4분의 1을 물 300cc와 함께 먼저 드시고 30분이 지난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 어... 네 식후 폭식이 잡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은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것으로 드세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도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자네 어, 어, 오늘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웃음> 저 혼자 재밌었나요? 네, 저 혼자 먹방하면서 어,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음, 사신 방송입니다. 사신 방송, 제가 단걸 좋아해서 음. 요거트요. 음. 요거트, 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걔가 식사냐 아니냐, 그냥 간식이냐? 음. 두 번째는 요거트의 수분 함량이 맞냐, 안 맞냐? 세번째는 요거트 요 재료가 사실 우유 베이스 거든요 칼로리 높아요 그래서 요거트 같은 경우에도 어, 생각없이 먹다 보면 생각보다 살이 되게 많이 찔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냐고 제가 초콜릿 되게 좋아요 <웃음> 그 다음에 저지방 무설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유도 보면요 뒤에 이제 앞으로는 그 제품들을 보시면은 뒤를 까서 보세요 음. 우유 같은 경우에도 저지방 우유 하고요 그냥 일반 우유하고 칼로리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저지방 우유하고 일반 우유하고 글쎄 뭐 그러니까 일반 우유 같은 경우 에 얼마였지? 한70 정도? 70kg에 한7 70kg 0 k c 칼로리 정도 되고요 저지방 우유가 55인가 그 정도 언저리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차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요 저지방 우유 완전 무지방도 무지방은 진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가 좋아서 드시는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걔를 찾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더라는 거죠. 자, 아까 그 홍삼 제품 그거 아까 40kcal요. 그거 진짜 높은 거예요. 칼로리. 네. 그다음에 어또 생각없이 먹는 음식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 중에서 적어 있어요. 그 저기 저기 저기 유산균. 유산균도 유산균 재료 그 뒤에 까이 그러니까 유산균의 그 뭐죠? 영양분이 공급되는 형태의 그 유산균 스틱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칼로리가 있습니다. 스틱 하나에 한 10에서 20kcal 정도가 있어요. 고바, 그 저지어 먹으면서 꿀을 넣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웃음> 네, 기왕이면 맛있게 먹고요. 끊지 말고 그 모든 것 내가 먹고 싶은 모든 것은 식사로 드십시오.